어, 무서운 거 아니야 혜리 발 동동해 발 동동 발 동동 <웃음> 엄마 이제 그만 <웃음> 안 무서운 거 맞지? 엄마 이제 그만 그만? 응와 됐다 왔나 왔나 응. 왔나 왔나 오! 오! 오! 그만 탈 거야? 오다, 오다. 또탈 거야? 다 타? 오다. 오너 엄청 잽싸게 내려와서 깜짝 놀랐다. 오! 재밌어? 응. 너무 재밌어? 응.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아니야, 아니야. 너탈 거야? <웃음> 아하. 헬리랑 아이스크림이랑,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랑. 야안 그래. 이게 더 재밌어? 안 그래, 안 그래. 응. 좀만 더 타고 가자. 더운데 너무 멋내고 오셨네요. 응. <웃음> 아, 너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거든? 가자! 한 번만 더 타! 한 번만! 한 번만 더 타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색! 까꿍! <웃음> <꿋꿋. 웃음> 먹으면 되잖아. 아이스크림. 왜안 그래, 안 그래, 안 그래. 안 가? 안가 네, 이거 따줘, 따줘. 어? 따줘. 제가 줘. 응. 내려. 뭐인 줘. 우리 가면 따라올 거야. 가자, 가자, 어쩔 수 없어. 가자, 일로 와. 엄마, 엄마, 응. 응. 응. 응. 너무 슬퍼. 응. 응. 응. 빨간빨리 가고 싶다며. 엄마,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빨빨빨빨빨간다 요치 같은 요치 같은 거 있어 패치 응? 같은 거 있어. 사패소접어패소접사어이접 네, 응. 응. 언니 소 접사패소, 접사패소, 접사패소, 아쉬 이불 놀리 그래 김밥 김밥 노고 그래 어디를 어디를 이거 먹고 엄마가 재밌는 놀이 해줄게 재밌는 놀 자고 야 <웃음> 일단 먹자 일단 먹자 이거 응, 응.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혜리는 어때? 맛있어? 희 <웃음> 아. <웃음> 시원하지. 이 맛이지. <웃음> 밖에서 노는 거보다 집에서 시원한 거 먹는 게더 좋지 않아? 음! 맞아? 엘톤 들고. 엄마 이거 봐. 그 뭐야? 와 봐. 응. 아이스크림 C 프 <시프? 웃음> 이야기예요. BTS 오빠들의 신곡을 방구이에게 보여주었어요. 방구이가 보는 다이나마이트는 어땠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.